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네, 오늘 리얼리뷰는 시그에어의 M17 T 에어소프트 플럭스 MP17 킷입니다. 블럭스킷은 글록형 암 브레이스로 많이 알려졌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처음에는 sls 타입 프린터로 출력한 제품을 판매를 하다가 이후 판매량이 많아져서 플라스틱 사출로 양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탄창 수납형태의 보조리까지 출시를 하였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플럭스킷은 키 시그 m17을 직접 조립해서 일종의 smg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컨버전 키 킷입니다. 플럭스사에서 영상을 처음 공개했을때 아 이제 곧 레플리카 제품도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한동안 안나오더라고요 mp17 키 킷도 글록 플럭스키킷와 같이 sls 프린터로 출력한 제품이 이었는데 레플로 만들면서 출력 품질이나 강도 때문에 제작이 쉽지는 않았을 거야. 저도 글록 플러스 킷을 구했었는데 장착해서 작동되게 하려면 가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언제 갈지 이거? 멈춰! 멈춰! 그리고 이 킷은 구독자분이 보내 주셨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 이게 신형이 나왔네. 신형의 레이더는 초기 버전보다 사용자 편의성과 조작성에 중점을 둔 개량이 많이 되었는데, 고강성 폴리머 소재로 변경되었고, 프레임에 MB 세이프티 레버가 추가되었으며, 확장형 맥엘, 스톡 레버를 이용한 슬라이드 릴리즈 기능, 듀얼 탄창 릴리즈가 추가되어 탄창 교환이 빨라졌어. 그리고 장착도 드랍인으로 굉장히 쉬워졌어. 아, 아쉽네. 그거사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언제 나오겠니? 이 키스는 EB 에어소프트에서 예약판매를 했었는데 T 에어소프트 플럭스 스타일 브레이스로 출시가 되었고 시그에어 p320 m17 m18 전용 제품이야 초판은 예약판매로 완판이 되었고 추가 입고된것도 보니까 또 순식간에 판매가 되었더라고 인기가 꽤 많네. 형이 보니까 제품은 어떤것같아요? 본체 출력상태는 굉장히 준수할 편이야. sls 프린터 특유의 표면 질감이 있지만 질감 자체가 상품성을 해치는 fdm타임하고 달리 오리지널 동일한 방식의 출력 품질로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수준이야. 날론 소재를 이용해서 제품 강도가 꽤 높은 편이거든. 외부 마감도는 제가 봐도 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형이 출력하는 제품은 간혹 결 따라 부러지는 경우가 있던데 이 제품은 그런 건 없나 봐요. SLS 프린터는 가루를 레이저로 녹여서 적층시키는 방법이라 그런 건 없어. 그리고 FDM 하고 달리 이렇게 구조가 복잡한 것도 한 번에 출력을 할수 있어. 어, 우리도 하나 사자. 7천만 가지고. 본체랑 브레이스는 품질이 괜찮은데 조립하는 금속 부품의 품질이 너무 저렴해 보이는 게이 킷의 최대 단점인 것 같아. 이 금속 부품은 레이저 절단으로 만든 건데 따로 후처리를 하지 않아서 절단면이 거칠고 착색 상태가 좀 저렴해 보이는 게 단점이지. 맞아요. 근록용플럭스 킷은 마감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건 생각보다 좀 날카롭더라고요. 집탄은 10m에서 3번씩 3회, 가스는 그린 가스, 비비탄은0 2 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3.7도, 매거진의 온도는 21.9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볼 텐데요. 우선 빔 매거진의 무게는 276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288g입니다. 가스는 총 12g이 들어갔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1.5도, 레거진의 온도는 20.3도입니다. 사실 좀 전에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계속 급탄 분량이 생겨서 정상 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선호 형이 무슨 작업을 했다고 해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카운트는 136발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 작동은 130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20발 이후부터는 매거진의 온도가 10도 정도로 급격히 낮아져서 슬라이드스톱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작동범위는 120발 정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분명 아까까지 탄 걸림이 굉장히 심해서 테스트를 못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다시 작동이 되네요. 자세한 수정사항은 엔지니어 리뷰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무 가네.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MC 팔 때는 속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M17, M18은 구조가 동일해서 이총도 작동부조화가 생길 수 밖에 없어. 비비탄이 장전되었을때는 블루백이 약해지고, 심할 경우 한발 쏘고 걸리고 한발 쏘고 걸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한번에 많은 가스양을넣다보니까 냉각에 취약한게 가장 큰 문제점이야. 그리고 노즐밸브의 위치가 다른 g b b 랑 다르게 뒤쪽으로 딱 붙어있지. 어 그러네? 이 상태에서 비비탄이 발사가 되고, 밸브가 가스 흐름에 빨려나가서 앞을 확실히 막아주어야 되는데, 탄창이 조금만 냉각이 되어도, 가스 유속이 늘어져서 밸브가 앞쪽을 확실하게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그래서 밸브 위치를 다른 지비비처럼 앞쪽으로 이동시켜줘서 이동거리를 줄이면 해결될거라 생각했지. 어, 어 그거? 뭔소린지 모르겠지. 응. 그런데 이 시그 M17과 M18은 밸브의 이탈을 막는 핀이 다른 제품과 달리 한쪽으로만 박혀있어. 그래서 분해를 할수 가 없는데 이 핀은 생산시기에 따라 볼트로 고정된것도 있어. 볼트로 된건 분해를 할수 있지만 대부분 핀방식으로 되어있어서 분해가 불가능한데 이때는 밸브가 앞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공구로 고정한다음 에 뒤쪽에서 2.5mm 드릴로 구멍을 뚫고 무드나사를 끼워서 밸브로 앞으로 약 3mm정도 이동시켜줬어. 이렇게 하면 탄속은 약 약간 줄지만 확실히 작동을 할수 있게 되는거지.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탄창 용량 테스트때도 그렇고 슈팅장면때도 이전처럼 멀펑션이 생기는 일은 한번도 없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있어. 이 총이 블루백되고 노즐이 리턴될때 한쪽으로 꺾인다고 m18영상때 얘기를 했었잖아. 이 총도 냉각이 되면서 블루백이 조금 약해졌을때 노즐이 꺾이면서 슬라이드가 걸리는 증상이 있어. 그래서 블루백유닛의 각진 부분을 둥글게 다듬어서 노즐 리턴이 원활하게 해줬어. 어 그러네 작업 전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테스트한 이 한자루만 그런거 아닌가요? 한자루만 테스트한게 아니라 M17, M18 한 세자루정도에다가 상당히 많은 발사 테스트를 내보고 낸 결론이라 확실할거야. 지금까지 냉각때문에 M17, M18을 못쓰던 분들한텐 진짜 희소식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매치때 M17, M18 갖고오시는 분들은 꼭 급탄불량이 생겼었잖아요. 이제 매치나 게임에서도 충분히 쓸수있을것 같아요. 슬라이드스톱의 경우에는 M18보다 M17의 홈 간격이 뒤쪽으로 더 넓긴 하지만, 냉각이 심해지면 슬라이드가 완전히 후퇴되지 않아서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지 않는데 이건 홈을 갈아서 넓히지 않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 근데 왜 앞에 매거진 수납은 끝까지 꽂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실총 기준으로 설계된 제품이라서 에어소프트건을 꽂으면 탄창이 빠지지가 않아 별도의 고정멈치가 있는게 아니라 자체 탄성으로 고정하는거라서 에어소프트건 탄창은 이렇게 빠지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사용할거라면 안쪽 돌기부분을 가공해주는게 좋을것같아요 아 그리고 글록용플럭스킷스 레버를 누르면 스톱이 끝까지 나오는 오는데 얘는 나오다가 말더라고요 글로플럭 스킷은 금형 스프링을 사용했는데 얘는 일반 코일 스프링이야 스프링 탄성이 조금 약해서 그래 제품 자체는 전체적인 특징을 잘 재현한 제품이지만 조립용 부품의 후처리가 조금 아쉬운 제품인 것 같아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떤것 같아? 요 제가 rmr 배터리를 갈았는데 rmr 고정나사를 조일때 나사산이 많이 안걸려서 좀불안하더라고요 제대로 못잠궈서 그런지 나중에는 rmr도 살짝 돌아가있고요 뭐, 옵틱고정플레이트의 두께가 2.5mm인데 rmr같은 경우 제품마다 고정나사의 깊이가 달라. 좀더 확실하게 고정하려면 긴나사를 사용해야되는데 그러면 아이언사이트가 보이는 이 구멍에 나사가 튀어나오겠지 그리고 이 스틸 재질이 굉장히 무른 재질이어서 세게 좋을 경우에 나사산이 망칠될수 있 때문에 록 타이트를 바르고 땅이 조여주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스톡은 한번 빼두면 다시 조작할 일이 없어서 끝까지 나오지 않는 거는 뭐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슬라이즈 릴리즈 레버는 항상 반대쪽을 손으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좀 불편했어요. 뭐 물론 전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이걸 쓰면 쓸수록 플럭스 신형 모델을 써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M17은 앞서 말한 부분만 고치면 게임이나 매치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품 자체가 관행각이 좀 심한 제품이어서 겨울철에 사용하는 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리지널 제품이 신형으로 출시가 되어서 약간 뒤늦은 감이 있지만 플럭스킷은 제품 자체의 특징적인 부분들과 간단한 장착성으로 핸드걸러 SMG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품의 제작법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금액의 레플리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 라이선스 제품이지만 오리지널이 미국 이외에 해외에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M17, M18이 작동불량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께 해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네요이 제품은 EB 에어소프트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판매금액은 205달러 정도입니다. 다만 일회성 판매에 그칠 확률이 커서 파손되었을때 부품수급이 약간 어려운 문제는 있을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T 에어소프트사의 플럭스 mp17 암브레이스킷과 m17 m18의 작동불량 해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매를 하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고,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상 에어식 t 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는 뭐 봐? 어, MZ8 살라고.